빨리 나도, 실험체였던 건 분명하네요. 도대체, 진짜 악당은 누굴까? 아, 그리고, 와, 뭐야. 반반인데, 이성을 잃어가는 반반이죠? 진정제 효과가 다 끝나가는 반반. 우와. 진짜 진정제 때문에, 반반이 악마가 됐네요. 우와, CCTV 쳐다보는. 안녕하세요 여러분 록스입니다 자 오늘 반반의 유치원 챕터3가 나왔죠 그래서 곳곳에 숨어있던 이스터에그들을 분석 정리해보았습니다 바로 보러 가실까요? 렛츠기리자 토드스터의 방에 왔습니다 이 연못방에 보스룸이죠 이 책상 밑에 카드키가 숨겨져 있는데요 이걸 인식해버리면 저기 벽면에서 책장같은게 내려옵니다 자, 이것을 타고 올라가면 이 구석 위에 이걸 얻게 되면 자, 태어났던 곳에서 TV에 음성 테이프를 틀어놓으면 오 약간 개구리가 있죠? 이게 아마 실험체로 쓰였을 가능성이 500만 퍼센트죠? 오이 개구리가 어떤 어떤 괴물로 변한 걸까?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크릿 테이프로 보겠습니다. 아마 전보 조신가 초록색이라 캡틴 비들스. 자 이쪽에도 음성 테이프가 구석에 있었죠. 이걸 틀어 보게 되면 자 반발리난가 어떤 소녀 사람의 형체가 서 있죠. 와 뭐야 사람의 형체와 반발리난가 누군가 쓰러져서 절규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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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진짜 진정제 때문에 반반이 악마가 됐네. 우와, CCTV 쳐다보는 것 봐. 자, 그리고 새로운 문에 들어가면 이렇게 모든 몬스터에 카드키가 있습니다. 완전 신기하죠? 자, 이 몬스터들을 차례대로 누르게 되면 반반, 그리고 토드스터. 전보주씨 반발리나를 누르게 되면 문이 열리죠 와 그리고 보면 쪽지와 음성 녹음 테이프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 얼른 듣고 싶은데 자이 확산기를 통해서 듣게 되면 뭐가 들릴까요 무슨 전파걸러 나오는데? 경고창이 뜨고 있어요 뭐 딱히 뜨는건 없는것 같은데 어디론가 가보죠 우와 졸피우스가 나왔네요 와 우와. 우와 보이스 소리가 들려 미안하대요 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죠? 미안하다고 하는 거 보면 심연 속에 졸피우스라 근데 미안하다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끔찍한 짓을 저질은 영혼들이 모인 것 같아요 뭔가 저렇게 크기가 클 리가 없잖아 그리고 몸속이 심연 속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약간 죄책감을 가진 영혼들의 집합체가 아닐까 싶어요 이 실험체들이 만들어진 원흉 그 실험 연구가들이 희생이 돼서 그 영혼이 밀접하게 영혼이 합쳐진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오피라 버드 미션을 깨는 도중에 이 옆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걸 열게 되면 카드키가 있죠. 이 카드키로 뭘할수 있냐. 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. 자 이곳으로 가게 되면 카드키를 열게 되면 자 시크릿 룸이 나왔죠. 그 거북이 정체를 알수 없는 거북이가 갑자기 나왔는데 이 거북이가 새로운 몬스터라고 합니다. 새로운 실험체였죠. 케이스 타입이 1이에요. 그러니까 최초로 만들어진 걸 수도 있다는 소리죠. 저... 이 몬스터에 관한 정보가 사실 여기에 있었습니다. 타입6 기반늄 클로이라고 적혀있네요. 벽면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볼까요?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우리는 우리의 집을 옮길 수 있대요. 하하. <웃음> 그것이 이제 거북이의 가치가 아닐까 싶다고 하네요. 와 설마 두 개의 몸이 한 몸으로 붙어버린 안타까운 실험체 같아요. 자 그리고 마지막 거북이와의 싸움 이후에 졸피우스와 거북이 그리고 맨 오른쪽에 괴상한 생명체가 있어요. 저도 처음 보는데 여러분들은 뭔지 알것 같나요? 아마 이제 챕터4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괴물입니다 그리고 챕터4에 관한 진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. 자 챕터4 티저 예고편이 바로 공개됐죠. 어 방금 본그 사진과 동일합니다. 이게 왜 있었을까요? 바로 이제 등장하는 인물과 관련이 있습니다. 바로 보안관 모자처럼 보이죠. 그리고 등장합니다. 배찌 보안관 토드스터가 챕터4의 주요 인물로 나올 거라는 메시지죠.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한 사진들 졸피우스 그리고 이 거북이 같은 몬스터 이들이 왜 등장했는지 그리고 졸피오스는 왜 미안하다고 했는지가 챕터4에 나올 것 같습니다. 아마 이렇게 이스터에그로 졸피우스와 거북이가 등장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모든 일의 원흉이 졸피우스와 스팅어 플리만이 알고 있을 것 같단 말이죠. 자, 다음 영상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에 봐요. 안녕!